좋구나. 오메, 좋은가. 자, 오늘 김포 아셈 호텔에 제가 하루를 묵을 거예요. 오늘 김포 이쪽에 일이 있어서 어, 지금 퇴근 시간도 걸리고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쪽에. 이렇게 1박을 하기 위해서 잡았고요. 예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어 이게 삼성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서, 오늘도 예약을 했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1층 프런트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813호를 오늘 선배들을 예약을 해놨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층으로네 어, 어, 좋은 이 여기가 좋은 게 어, 할리스 커피에서 이렇게 룸으로 이렇게 서비스로 룸 서비스를 해줬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식을 지금 도시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14. 근데? 짜잔, 들어오면, 이런 꽂고, 자, 오늘 제가 무슨 곳 썸베드룸이에요. 자, 이렇게 안마 의자도 있어서 편하게 쉬실 수 있고, 샤워실 공간과 화장실 공간 이렇게 여기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65인치 TV가 이렇게 되어 있고 비즈니스답게 뭐 PC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대박인거는 엄청나죠 스타일러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일과를 마감할 수 있는 썬베드 룸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배드도 뭐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진짜 이게 호텔이 삼성인데 룸이 룸 컨디션이 이렇게 크다니 대박이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바깥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 오늘 일단은 지금 낮에도 조금 덥기도 하고 제가 낮에 오늘 땀을 좀 흘려서 샤워를 먼저 하고 어, 가볍게 이따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여기서는 제가 조교아 반신욕을 할 예정입니다. 아목복한에 호텔이 다 보면 어, 목, 뭐 어깨, 허리 뭐 부위별로 이 슈테크 꺼네. 좋네. 이거다가 하나 사다 놔야겠는데. 좋네. 수면 모드. 아. 오랜만에 나와서 호캉스니까 좋네. 그리고 요 아세모텔 같은 경우에 이제 김포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픽업 서비스도 해요. 아세 모텔에서 김포공항까지 음... 사전 예약을 하시면은 이렇게 픽업 샌딩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요런 것도 어잘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24시간 카카오톡을 통해서 리셉션도 운영하고 뭐 드라이기나 어 이런 제품들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가 기적으로음 생수 두 개랑 음료수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 호캉스 얘를 해야지. 판메라기으니까스파일러에 넣어서 100이면 4 어. 도어가 0이면4 0이는4는이면이면하시이 <놀람> 대로 음, 이렇게0이렇라고하시라고하면면그작이 가능 방... 0이가 자, 아침 9시까지 조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시면 어, 조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도시락으로 어,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조식을 받으십니다 응? 여 오시면 몇호시 813호요 813호. 네, 응. 네. 응. 네. 감사합니다 자, 방에 이렇게 어 도시락으로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으로 서비스를 주시는데 볶음밥이랑 소세지랑 그리고 이렇게 야채까지 오 되게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과일이랑 샐러드랑 그다음에 커피 그리고 이렇게 요거트까지 어 주셔서 그렇게 튀김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와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자, 잘 쉬다 갑니다.